유저 프렌들리 UI, UX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앱과 웹의 서비스가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눈높이에 맞춰 개발이 되었는지 또 사용자가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수한 업체인지가 선정 기준이었습니다. 자, 시상에는 토큰포스트의 소니콘 CEO님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 수상에는 람다256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CTO이신 오재훈님께서 수상을 하시겠고요 세계 최초의 컨소시엄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접연 확대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, 또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, 기술 업체 의발굴육육에에큰힘 힘을 쏟고 시시데요저희희소소을을어어보록하하습습다 네, 안녕하세요. 람다 m t h c t o 오재훈입니다. 저희 람다 l a t 은 블록체인 에 a t is 스 platform that is a p l a 시 f o r m that is a platform that is a platform t h 어, UI UX 중점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쉬운 UI UX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유저 어, 프렌들리 UI UX 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쁩니다.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드렸던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랙체인 플랫폼, 마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상을 위해서 무대